Don't worry, boys. The engineer g a m e He is directing here directing a dispenser. Scout Amy. Oh yeah! I'm the best! a h oh, crap! Oh! You have got to be kidding! 아, 아 그러네 1위가 되네 가만있어봐 뭐야 있을게 <웃음> 아 뭐야 <웃음> 아니 칸이 뭐? 아이고 다 아이고 개바다 <웃음> <개 맞나. 웃음> <웃음> 팬사인에 멈춰 팬사인에 멈춰 지금, 지금 팬사인에 나고 있는데 팬사인에 멈춰 <웃음> 일반적 팬사인에 멈춰 <웃음> 나, 사이, 나 아이고 개바다 아이고 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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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어. <웃음> <렌크를 안 벗긴다고. 웃음> 야, 도대체 왜? 렌크를 안버힌다고렌크안버힌다고무자했더라 어째서? 도대체 왜? 어, 기범병너도 <웃음> 빨리 까봐! 아, 얘 뭐야 얘시트 비가 얘들정신판 아이고 플라스틱 나를 잡지. 어 다녀와. 어? 가어 잠깐만요! 이 자식! 이거나 먹어! 잠 나야! 나라고! 야, <웃음> <웃음> 어, 이 대신, <웃음> 봐, 나라고. 야, 뭐야? 플스 나를 어 어? 가어 잠깐만요! 이자 이거나 먹어! 나나고 어, 이 뭐야? I'm o n a to the n e x o n d